느린 CPU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싶다면 요 개발자 도구를 켜고 퍼포먼스 탭을 엽니다. CPU 스로틀링을 느리게 지정하면 브라우저가 느려져요. 테스트가 끝난 후에 노 스로틀링으로 원복시키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?